안녕하세요 일일이요 오늘은 레디가 이지 오백을 어떻게 스타일링 했는지 세 가지 착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거예요 먼저 제가 레디 노래 중에서 제일 제일 좋아하는 생각해 듣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나밖에 없어 지구를 통째로 뒤져봐도 넌피을더 금방 풀어줘서 좋아 힘은 좀 있지만 그 정도는 거야 엄청 먹거기는데 몸매는 좋아 마치 유리병으로 대니 콕넌 장난삼아 만해 남자들이 죄수 쓰니까 잘해 아니면 자자로 날아갔네 그럼 난 오시면서 말 오늘 보여 드릴 레디이지 500의 첫샷은 빰빠바밤 이렇게 세 가지예요.이지 500은 아디다스랑 카니웨스트가 콜라보한 제품으로 이제 이지 시리즈가 이렇게 막빰빰 요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 패피 아이템 해 가지고 신발 같은 거 소개시켜 드릴 때 이지 이지 부스트 700이 나왔는데 기억하시나요? 이지 부스트 700은 이렇게 생겼고 이지 500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에서 차이가 나듯이 부스트 폼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고 디자인도 다르고 아무튼 그래요. 이지 500의 특징은 소가죽이랑 메쉬 그리고 스웨이드 등 다양한 소재가 모여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조합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레디가 신은 건 이지 500 중에서 가장 먼저 발매한 블러쉬라는 컬러고요. 블러쉬. 탁탁한? 흐리멍텅한? 그런,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이런 밝은색 스니커즈는 연청이랑 잘 어울리죠. 개인적으로 연청에 검정색 신발을 신는 건 진짜 안 예쁜 것 같아요. 검정색 신발이랑, 어, 어, 남색? 이런 거 조금 살짝 별로인 것 같아요. 애들 얼굴 보니까 비니랑 저런 선글라스 끼니까 살짝 수영장이 생각나는, 수, 수영장 누구, 수영장. 그리고 샤넬 PVC 패니백이랑 함께했어요. PVC는 투명한 소재를 말하죠. 1 8년도 SS 트렌드로 떠올랐었어요. 그리고 패니백은 이제 또막 레트로 유행하면서 나온 가방인데 간단하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힙색이라고 할수 있어요. 막 여기 막 허리에 차고 다니는 힙색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여행 다닐 때도 막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이렇게 앞에 누가 내 소지품 훔쳐갈까봐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 있죠. 그런 걸 힙색 패니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것도 수영 모자 스타일 <웃음> 이런 애니멀 패턴 셔츠 검정색 바지에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옷에는 화려한 신발보다는 이렇게 조금 무난한 흰색이나 검정색 같은 무채색이 짱이죠. 칸골 버킷햇과 함께한 룩이에요. 버킷햇을 더하니까 스트릿 느낌이 굉장히 낭낭하네요. 털 달리는 고무맨은 없고 살짝 비슷한 에로 데리고 와봤어요. 지금까지 이일에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이거 영상 보니까 신발은 저번에 찍었던 나이키 오프하이트 콜라보. 어, 다른 시리즈긴 한데 아무튼 오프하이트랑 콜라보한 제품이고 바지는 파면제스 거다. 오늘 네, 진짜로 안녕! You're so n t r n g o t i t o t h r e o n g to i t